남편의 외도로 고민하던 주부 김모 씨가 답답한 마음에 한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백기를 청하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만도 800여 명에 달한다는 그곳은 경기도 일산의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 황룡사였습니다. 이 절의 주지는 범상치 않은 도력으로 명성이 높다는 해안 스님. 스님은 김모 씨에게 남편 외도의 원인과 해결책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너는 하반증인데 누가 좋아하고 싶어서. 이제는 요구가 되는 거니까 요구가 야돼 자동차를 없애고 강도를 없애고 그 나면 보안이 좀안 나요 그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좀 가줘야 돼. 돈은 빼돌려야 까아니야안 그래? 일단은 저번에라도 음. 문자로 전형이 해서하고남자 테스트를 가지고 와그 한편을 좀 해줄게요 아. 어 그러면 은돌아오더라고요 음. 스님이 말한 행사는 천만 원이 든다는 구병시식. 귀신을 쫓는 의식인 구병시식을 치르면 김모 주부의 고민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8천 신도에 갖가지 고민을 안고 스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까지. 황룡사는 불철주야 대성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적지 않은 난치병 환자들이 스님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님그 감량으로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음. 진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미 돌아가는데 18년이 됐거든요. 이미 돌아가고. 죄송해요. 도현이 나와다 유방암이었는데 에,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에, 자살하고 싶어서 정말 말기니까 삼기니까.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는 한 너희들은 살수 있을 것이야 하면서 용기를 주어서 기도를 시켰는데 그 아암이 없어졌습니다. 세속 나이 42의 해안스님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던 인물입니다. 월드컵 4강과 대선 당선자를 예언했다고도 하고 고정주영 회장의 49제를 올린 이도 스님이라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 사십구제를 스님을 지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정 회장님하고 자주 년에 해안 스님은 응. 여야를 막론한 정계 인사들과의 교분도 두텁다고 했습니다. 도 해안 스사 분장할 때난한 왔었거든. 그때 스님 자주 왔죠? 네,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아, 지숙하죠 내가 지만이도 아들 낳게 해주고 다년 됐죠. 지난 5월 20일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직후. 해안 스님은 자신이 예지한 사건이 급기야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그걸 사전에. 칼 맞을 일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했거든. 근데 네. 어차피 잘 네. 터졌어. 그래서 그 사건은 대권 전에 한번 우리 있었는데 일단 한 거야. 탁월한 예지력으로 정재계 건물들까지 기댄다는 스님에 대한 신도들의 존경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런 해안 스님에 대한 태고종단의 기대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스님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부분들로. 음. 음. 어는지 어떤 새로운 별로 인식들을 해서 종단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은 불자들이 모이니까 음. 종전 스님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고 이제 좀 밀어주시고. 스님은 최근 법명을 방후에서 해안으로 바꿨습니다. 종단에서 법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우리 불가에서 해안으로 고태민 영산제 할 때. 해안으로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일출을 잘 띄웠거든요. 방송국에서는 일출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해서 무열왕릉에는 일출 떴습니다. 함새 기도해가지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분을 만나고 싶어질 것도 같은데요. 이 탁월한 도력으로 운명을 예언하고 난치병을 낫게 한다는 스님. 심지어 유체이탈을 하고 타심통이라고 해서 타인의 마음을 다 안다는 스님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한 번쯤 사이비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만 오여탄 대형종단의 촉망받는 스님이다 보니 그 의심마저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 한번 뵙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만큼 찾아드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과연 그 스님은 어떤 도력을 가지신 건지 PD스첩이 취재해 봤습니다. 스님과 만나는 일, 즉 진견까지는 예약 후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견일이 되면 아침부터 대웅전에서 절을 하며 경건하게 기다리는 것이 이곳의 철칙입니다. 곧 사찰 관계자가 들어와 스님을 소개했습니다. 1차 2차에 있는 스님께서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어, 옛날에 사업할 때제가 뭐 저렇게 어디 적대가 있다고 바람을 키우고 더 있구나 하시는지 제가 그날 저에 옆에 박근혜 제가 데리고 갔던 데서 50달이 다 그대로 말씀을 하죠. 대회가 흥미로운 소인 대회가... 말이 한창일 때해안 스님이 친견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님은 자신을 만난 후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집이 경매가 넘어갔어. 오후 갈때없세 보타르 살가지고 거기서 자식들하고 닭간방에 살았어. 이분 처음에 부부끼리 왔을 때 차를 팔아가지고 구경시을 했었어. 120억짜리가 터진 거야. 120억짜리가 터지면서 그 인생은 한꺼번에 빚을 다 갚게 되고 이제는 집을 짓게 되고 이제는 차를 사게 되고 이제는 자식한테... 스님의 생생한 이야기에 진견대기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암투병 중인 20대 여성이 이날 스님과 진견을 했습니다. 그날 때도 특징 는거니 엄마, 이제 모가하는거나나아는데 몰랐던 거야. 이 엄마가 급을 넘가거하 너를 해서 이제 이제는 인가 응야너 엄마는 서 니가 공을 그리곤 징견실을 나서는 이 여성에게 스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스님과 친견을 끝낸 직후엔 종무실 직원이 여성을 붙들고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부성이, 구성에, 같은 다른 할 때는 도저히 천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하자 종무실 직원은 구병시식 후암 환자의 생명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취전아아버지게야 그딸 우리 스님이 연천에 가계연천서아버지를안자서가죽어버다고막스님 하는 거야 그 천만 원 주고 한게또 죽을 때그 그랬었어요 그래 지금 게좀기적인일이 있어요 병원에서 지금 아직도 살아계세요 해안스님을 찾는 이들에겐 대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스님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진 심사를 앞둔 공무원이 해안 스님을 찾았을 때 스님은 그에게 뜻밖의 방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종무실 직원에게 승진 경쟁자의 인형을 만들라고 했고 1두군데를 찌른 후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함께 황룡사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안 스님이 어느 날이씨 몰래 남편에게 요꼬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 요 때, 거예요. <웃음> 근데 이 한때 일주일에 두세 번씩 황룡사를 찾았던 열성적인 신도였던 정명숙 씨. 혜안 스님은 어느 날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행사를 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를 잠잠하게 하려면 그걸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이라고 접수를 하고 가라고 그러대요. 차마 그 권유를 뿌리치지 못한 것은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는 스님의 예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꼭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 자식들도 안 좋다, 죽는다, 막. 그렇게 다른 큰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 그것을, 노이로지. 그러 그래 하고 막 아우, 너무 행편이 어려워서 그런 생활비가 지금 없는 사람이라 못하겠습니다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광룡사 대웅전 한켠엔 납골당도 마련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른바 묘행사 후 모셔진 유해들이 안치돼 있다고 합니다. 묘행사는 묘를 파내 시신을 다시 화장하는 일입니다. 묘 속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시체가 둥둥 떠 있어요. 예, 네. 20년, 3 0년대도그 묘가 썩지 않아요. 시체 썩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죽은 영혼은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산사람 괴롭히든지 아니면 꿈에 성공을 하든지요. 스님은 1년에 10차례 정도 묘행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묘를 파 시신을 수습하는 일 등은 신도들이 돕는다고 합니다. 그서 그러면 다 빠가지고. 그서 한복 노래 불러라가서몇니들 다. 한잘런데 해안 스님의 묘행사가 있는 날엔. 가끔 열성 신도들에게 특별한 약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날도 법당에서 절하고 있던 윤씨를 스님이 불러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면은 이제 병이 다 나고 건강해질 거다. 그래. 그래서 무슨 약인지도 사실은 뭐뭐 죽을병도 고친다는 약이니까 나는 엄청 좋은 약인 줄 알고는 있다 보니까 무슨 약물을 갖고 왔어요. 물이더라고. 물종류더라고요구정인데 그 냄새가 나요. 윤 씨는 해안 스님이 권하는 대로 종이컵 한 잔의 약물을 50만 원에 사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시 그 약물을 직접 제조했다는 한 신도를 만났습니다. 서 씨는 스님이 가져온 물을 체에 거르고 이물질을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그 물은 묘에서 퍼온 송장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걸러내는 거죠. 송장물인 것도 모른 채 스님이 건넨 물을 약으로 알고 마셨다는 윤 씨. 그녀는 스님을 향한 감사의절을 20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아니, 좋은 약은 또 이렇게 냄새도 지독하고 뭐 이런 거 맞다 싶어서. 기도를 200번을 하고 나니까 막 설사가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설사가 나가지고 얼굴에는 막 이렇게 두드득하게 막불어나고 참을 때도 참을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병원을 내가를 갔더니 식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요?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만 해안 스님이 포온 송장물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받아 먹었고. 심지어 서로 받으려고 경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너무나 괴기스러운 해안스님의 의식이나 처방들은 비싸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병시식, 즉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구한다는 의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권유하고 또 비싼 의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암투병 중인 20대 여성이 300만 원짜리 구병시식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드로 긁어도 예. 면영는더좋으시다 아, 현금이 그영 받는 게 좋다고요? 예, 예. 실때 현금으로 하시는 게 좋으시고. 약속한 날짜에 현금을 들고 갔지만 영수증을 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날 해안스님에게 구병시식을 받는 이들은 모두 4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작 후 1시간 동안 행사는 해안스님이 아닌 다른 두 스님이 진행했습니다. 뒤늦게 모습을 나타낸 해안스님. 그런데 눈을 감고 정주하고 있던 스님은 곧 잠에 빠진 듯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바로 뒤에 앉아 계세요. 제 옆에 앉아 계세요. 뭐 무슨 설마설마 했었어요? 뭐가 설마설마? 줄도 신 거예요. 선 좋은 거 아니에요? 곧 이렇게 고개 넘어가고 할 때는 스님의 몸집을 봐봐. 작아져. 작아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단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그그 그 순간에는 보산님 집에도 가고 부산대구도 가고 온 전신에 해탈해서 다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앉아 있기만 했던 스님은 팥을 뿌리는 마지막 의식을 앞두고는 아예 자리를 떴습니다. 스님이 직접 행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때는 하나 삼십만 원, 삼십만 원요 돈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돈에 따른 결정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 20대 여성과 함께 징견을 예약했던 이들 중 16명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선조, 예, 예. 선조를 잘 시켜줘야지, 잘된다 돈은 300! 예, 예, 예. 3 예. 0만 원이면 구상시식이겠네요? 그죠 그거 하러 가시. 이조였어요딱한 말만 합시다. 막 이러면 딱 열어보라고. 그러면 열만 못뭐 물어봤지, 뭐. 그날 대부분의 친견자들은 구병 시식을 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행사를 안할 거면 징견 하러 올 필요도 없다는 말을 들은 이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10여 명의 전 황룡사 신도들이 취재진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PD 수첩 인터넷 제보 게시판에 안스님의혹세민 사례를 제보했었습니다. 나뻥거이 네. 아, 네. 아, 했는데 네. 이게 300만 원이야. 음. 고강아리 몇 분에 하셨다고요? 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강아리, 고강아리 몇개고한번들어보어요 네, 나도. 어, 나도 1만원 어, 어, 어. 뭐, 이쪽부터 얼마 주고 하셨는데 300. 300. 300. 0 이들은 해안 스님을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10여 명의 고소인들은 100여 가지에 달하는 스님의 행사와 방편을 통해 총 3억 6천여만 원을 기망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걸 한게 죽은 아들 목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용병사할 때는 7 5 0 들었어요. 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그런 용어를 쓰니까. 주부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총 쓰시는 금액이 얼마? 대충 큰 덩어리들만 그 대충 쓴게한 2천, 한 3천만 원 가깝게 되는데. 해안 스님은 취재진을 만나 전신도들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그러면 그이 이런 방편들이 이제 그 종단에서도 다 이제 인정이 되는 것들인가요? 방편은 제가 직접 내리는 게 아니고 음. 그 여러 가지 방편하는 것도 없는데. 이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게 있어서 그 이걸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또 그대로 이야기하면 오해 소지가 너무 많기그는 그 어떻게 하는 까 그건 부부 합으로사용니다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죠. 도이생사에서 나올 때보시 <목소리> 송파에서 번듯한 갈비집을 경영했다는 이정수 씨 해안스님은 알게 된지 1년 6개월 만에 고시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파의갈비집이 팔린 후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차에 황룡사를 찾게 되었다는 이 씨. 스님이 구원하는 행사와 방편을 거의 모두 했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해낼 정도라고 했습니다. 계산하고 서 내가 볼 때는 뭐 경비까지 왔다 갔다 뭐 하고 서지않겠나 싶은데 안들었어 거의 그만큼 가요 스님의 말을 모두 따랐다는 이 씨는 지금은 카드빚을 갚느라 바출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빼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네가 허라고는 안 했지 않느냐가 나올 것 같아서 어차피 했던 거. 다 했는데 결국은. 빈손이죠. 뭐 오히려 그 바람에 더 안고 더 힘들게 온 거죠. 차라리 덜 했으면 그거라도 짊어지지 않고 집이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다 날라가고. 스님이 있는 일산에서 개업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에 그만 솔깃했다는 이시. 우리 짐이에요. 저 안에 쌓여있는 것까지. 해안 스님이 일러주는 장세에 식당을 개업하고 해안 스님이 일러주는 방편을 쓰고 행사를 치렀다지만 결국 가게 보증금마저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서 건난지 모르겠다 내가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도 광명사를 찾는 불자들은 스님의 남다르다는 예지력과 도력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안 스님은 무속인 출신이었습니다. 불쌍하고 처량하다 가려나가 불쌍하다. 90년대 중반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던 정정희 씨가 지금의 해안 스님입니다. 아까 혼자서 놀자구나. 옛날에 굴산에 살면서 정말 굴산요? 예, 굴산 개발되기 전에 음. 그 옛날 굴산에 시장 돈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때거리 걱정하고 살고. 그러던 정정희 씨의 예지력이 조금씩 소문을 타게 되자 90년대 말정 씨는 지금의 황룡사 자리에 민비공이라는 점집을 차렸습니다. 아니, 이놈아. 무속인으로 명성이 높아진 정정희 씨. 그녀는 그 무렵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주먹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오리집 오늘이... 주가가 좀 뛰니까 그때부터 음. 이제 광고 망동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재선생님들 한마디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한번 정도는 한통 당할 것이다 저러다가 음.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심한데요? 폭리죠, 폭리 말도 안 되게끔 뻥튀 음. 해놓고 말도 안 되게끔 많이 폭리를 취하니까 음. 그건 안 해버려. 그런데 무속인 정정희 씨는 2000년을 전후해 느닷없이 머리를 깎아 주변 무속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철갑은 어떤 뭔죠? 태전 저쪽에 또 태음도 있어 올라가는 2, 3층 여기서는 산신각이죠. 음. 동화동에 승복을 막 갖다 놓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막내 꿈이 뭐 이제 나도 이제 곳 있으면 주거에서 머리 를 깎고 한다고. 예, 뭔가 좀 위험이 있고 품이 있고 그래도 무당보다는 낫지 않겠나 왜 사회적으로도 내세우기도 점집이 절집이 되고 무당이 스님이 된후황룡사인 스님의 도력을 체험하려는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건물에서 시작했던 황룡사는 2, 3년 만에 주변 건물 5채를 사들였습니다 또 광명사의 교세도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대돼 주요 도시는 물론 미국에도 포교원을 두고 있습니다. 스님, 역시 스스로 노력에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안 좋은 건 기도하면서 저 일미 박해에 들어가니까 좋게 되죠. 내일 죽을 사람도 이미 내가 이 저기 법이 들어가잖아요. 그 증치하할 순간에 그럼 살아요. 취재진은 황용사에 다닐 당시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책하는 신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자보다 살아가는 것이 팍팍한 서민들이 더 많았고 당장 스님을 만나는데 드는 친견비 3만 원조차 아쉬운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들은 왜 그렇게 쉽게 스님에게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황룡사에 들르는 불자들은 용안수라는 이 물을 한 번은 마시고 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약물로 믿고 있었습니다. 어, 너는 아토피가 있고 사찰에 물이 있으니까 그걸 물을 떠다가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그걸 늘 먹어라. 그러면 아토피가 사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안 스님이 꿈에 본 것을 봤더니 물이 솟았다면서 용안수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물 또한 중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드시고 정말 병이 없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걸 파서 이렇게 지금 환자들이 드시고 많이 나, 났습니다. 암 환자들을도 아마 많이 났죠. 때문에 스님이 직접 신도들에게 약물이라며 권한다는 일명 용안수. 취재진은 용안수의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약물이라던 용안수에선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마시는 물로 사용하면 안 되죠. 기준이 대장균은 일체 검출이 안 돼야 합니다.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단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걸로 봐서는 이 물이 전혀 위생적인 체를안 했다는 얘기죠. 황룡사를 찾는 환자들이 스님의 말을 믿었다면 이 물을 적잖이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해안스님이 불자들에게 반드시 소개하는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암 환자였다는 김 씨는 스님을 만난 일주일 후 종량이 몸에서 빠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저는 님을는좀저좀살려라고애원 했거든요. 에원을님께서 음, 너를 살려주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 님 시키신 어, 기도법에 따라서 시하고 백일 어, 기도 제를 하는 가운데서. 네. 지난 초파일 행사 때도 김 씨는 불자들 앞에서 자신의 암 치유 과정을 장시간 발표했습니다. 20년을 너무도 하셨습니다. 스님을 만난 후 가슴 속세 개의 종양 중 하나만 남게 됐다는 김 씨는 광룡사의암 환자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가 제공한 진료 기록부를 토대로 분야의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거든요 예. 아직 흔적이 있죠. 음, 아직 흔적이 네. 있네요. 예. 이미 그 우리 치료 과정에서 네. 그런 상태 도달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그 우리가 고난을 방사치료 안 받고 네. 이제 그렇게 가시는 상태죠. 아, 그러면은 그 항암치료 끝났을 때그 목에 네, 이미 없 만지지 않았어요 그때 좀. 아 그때는 벌써 없어진 상태. 네네. 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보통 네. 나타나는 항암제 아. 효과 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에 아. 그럼 기적이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전혀 기적 무슨. 대한 스님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주로. 황룡사 측에서 제작한 포교 책자를 접하고 간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인근 암센터나 지하철, 또 상점가에 배포한다는 황룡사 포교 책자. 하나뿐인 남동생이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한 직후 정명숙 씨가 우연히 접한 포교 책엔 스님을 만난 후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스님이 이 어른을 해결해 주겠지 하고 예, 그렇게 이제 너무 그냥 의심할 여지도 없이 빠졌어요. 취재진은 이 포교책자의 편집을 맡은 적이 있다는 황용사 전신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수정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원 정치인 사람들하고 제가 뭐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 종이가 넘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워드로 다 쳐요. 네. 워드로 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스님이 보시고 또뭐 수정해서 주면 또 다시 수정해서 몇번 반복이 돼서 나가니까요. 그래서 네. 보이는 일정으로서 그러면서 저는 그걸 그대로 네.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한 주일을 해한두 삼일 쉬고 포교책자만 철석같이 믿고 해안스님을 찾았다는 정씨는 1년 만에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고 합니다. 스님이 구원한 대로 7만 3천배를 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300만 원짜리 행사 대신 돈이 들지 않는 200일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을 모두 빌려 쓴 동생이 자살한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에게 매달렸다는 정 씨. 그러니까 정 씨는 돈이 없으니 마음을 다한다는 한다는 심정으로, 이리 심정으로 이리 스님이 권하는 대로 정성으로 절만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맞았거든요. 음. 아니, 오색, 이런 원, 원 하는 중에 단돈 만 원이 아쉬웠던 그정 씨는 스님이 기도하라던 그 200여일간 거의 매일 이리 이리 수만 원에서 기십만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하나, 뭔지 모르겠지뜯안된다 했는데, 어 이제는 뭐. 성냥이뭐지뭐지뭐 뭐 뭐, 살아날 길이 있다 싶으니까요. 달린 거예요. 예, 살아날 길이 아니라 더 적는 길인데, 돈는 자꾸 달려져가지안에뭐키는게 있습니까. 그, 기도하면서 들어간 사람은? 얼마 알고 있는가? 뭐 아마 한 7, 이상 근데 그 이상 음. 천, 더 뭐, 뭐 얼마 그런데 정신은 방편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 태우지 말고 나중에 돌이줄때 저건 달랄게 우리가 한 거를 아이쿠, 하도 무섭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막대기에 나를 응. 조금 미신을 믿는다 얘기 아냐 어, 말을 못하고 답답해서 쏙 터지는 생각은 그 사람 말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얘기 아야 그러면 그사이꾼인 벌써부터 다 알았는데 뭐그 말을 그렇게 믿어 정 씨는 카드빚을 갚느라 무릎 수술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황룡사 재정 상태를 알고 있다는 한 신도를 만났습니다. 지난해까지 황룡사 운영에 관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의 친견비, 구병시집비, 각종 방편 수입 등을 토대로 사찰의 월 예상 수입을 계산해 보였습니다. 만 원만 잡아도 다만원이 여기서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걸 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냐면요. 네. 가, 예, 부수적으로 카드를 보면 이렇게 또 나와요. 왜냐면 취재진은 해안스님 명의의 부동산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주변 여섯 채의 건물이 해안 스님 명이었는데 줄잡아도 20억은 훨씬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상용사 수입은 네. 이, 이, 여기에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모두 해안 스님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은 태고 정에서 개인 사찰로 인정도 하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 받았거든요. 받아서 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하지 않으면 대출이 잘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개인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해전 해안 스님은 신도들에게 부적을 주며 방룡사 인근 식당 앞에 묶어오라고 했다는데 스님은 그 식당을 사들여 사찰 관련 용도로 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당시 신도들이 식당을 흉하게 하는 부적을 묻었다는 곳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있죠? 가산부사님 있죠? 부처님왜 나섰다는 자기 이부처람들이별 의심 없이 해안스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데는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형 종단에 소속된 어엿한 출가승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사들도 스님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라는데요. 스님이 스스로 자랑하고 일부 언론까지 그대로 보도했던 정계 거물급들과 해안스님의 관계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해안스님에 대한 황용사 신도들의 기대가 큰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님과 정재에게 내로라 하는 인사들과의 두터운 교분 때문. 박근혜 대표하고도 내가 저기 그 같이 가잖아요. 같이 하고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사결혼가결혼식도 갔습니다. 그여자사결혼서사 그래 결혼한다서자게 세워서 아들 낳잖아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남다르다는 해안 스님. 대웅전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영정도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정을 보셨다고 그러던데, 전국에 그런, 그런 절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저희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고요. 예? 그 양반이, 그 대표님, 뭐, 자기가 뭐, 마치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게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지난 초파일엔 눈에 띄는 인사들의 화환도 즐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건 전 총리의 화환도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전 공무총리 이신 네, 고건 총리께서 보내셨습니다 고건 전 총리 측은 해안스님이나 황룡사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고건정님은 원칙적으로 그걸 안 보냈어요. 예. 그분은 딱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음. 안보내세요 그런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곤혹스러운고 그리고 황룡사 인터넷 홈페이지엔 지난해 초파일에 대통령으로부터 배달된 화환 사진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식 화환은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리본의 이름을 쓰는 대신 팻말을 화환에 얹습니다. 화환이 올 거예요. 11개로 기억이 나는데 이름들이 쫙다 고물 것들이세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께 잘, 이름이 잘못됐던 거고 노무현 대을 뭐라고 나아? 노무현 씨 아니고 너무 헌인가려 온것같은데 <웃음> 그리고 꽃이 다 상했어요. 지금 당장 바꿔주지 않으면 넌 나도 돈 받을 사람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죠. 해안 스님에게 전개인사들과의 아, 교분에 대해 아, 물어봤습니다. 저, 저, 저, 저, 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그 박근혜 대표로 잘 나신다고요? 전혀 얘기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사생활을 무술하면 안되고 뿐만 아니라 응? 또 내가 나라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음. 여러 정치인들도 오지 않겠어요, 그죠? 음. 그러면 국가관리해서 기도하는 그 분이 뭐 잘못됐습니까? 음, 올해 공원총리권은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공원총리권은요 정치인들과 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스님은 자리를 떴습니다 불교 미술계의 거장 만봉 스님의 다비식 현장입니다 태고종단 소속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운구 바로 옆에 선해안 스님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날 영정을 실은 차량은 해안 스님의 것이었습니다 스님이니까 믿었던 거죠. 스님이 음. 설마 어? 저렇게 깔끔한 스님이 거짓말하랴 생각을 했었고. 음. 태국은좀 저리기 때문에 그 무당이나 뭐 점집 같으면 내가 또 돈만 바라보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 못했겠죠. 뭐 근데 본명을 다, 다 받아서 그렇게 스님 어, 이름까지 다 내걸고 이랬으니까 제가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혜안 스님을 고발한 신도들이 태고종단의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호법부장을 찾아갔습니다. 각종 방편과 행사들은 종단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일까? 뭐 여우고리 그리고 뭐폭한 마리 뭐 밤에 뭐 가서 남의 집창사잘 되는 데 가서 땅 파고 동전 붙고 그건 개인 성향에 따라서 모르니까 우리 종단에서는 불가에서는 네. 이걸 해라 말라 해라 말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할 때.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다 같이 같이 예, 다 하고 네. 그 음식을 또 썼던 걸또 계속 맥락을 다시 쓴다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 그건 개개인 신규에 따라 드립니다 1년 365일이요 예, 예. 이미테이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이미테이션 만들어 놓고? 예, 예. 그거 놓고 하는 절도 있어요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5 0 0만 원, 600만원 주고 해도 그거 놓고 하는 절도 있습니다 종단을 넘어 불가의 율법에 가장 조회가 깊다는 태고정 영화사 수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해안 스님의 각종 방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절에서 쓰는 물건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 오색실 같은 건 절에서 많이 써요. 아, 오색실 말고는? 응, 음, 네, 그렇지. 천만을 갖고 안에, 이천만을 네. 갖고 안에, 뭐, 그러려면은 어? 뭐 귀신이 들렸네, 뭐 모든 불의가 막 겸도 감고 있네. 이렇게는 하 중이 있었다면은. 이기를좀 해줘요. 어, 그럼, 그럼 당장 수 있으니까. 어, 당장 그런 뭐데 지난해 말 태고종단엔 이미 황룡사 신도의 고발이 접수됐었습니다. 해안스님의 무속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친구들한테 여론정치도 해보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때는 내용이 모속행위를 한다, 정식 승려로서 음료를 선장시키는모속행위를한다 그래가지고 몰래 가서 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공원사 스님들이 가서 의식을 하고 있고 당신들 어떤 기도하느냐 그때뭐니 참선하고 관생무사를 전근한다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모속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종단해라 아니라고 보고한 적 있습니다 이캄카한 밤에 황용사 불자의 그 발걸음이 붙여진 곁으로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안스님이 태고종단에 가입한 것은 지난 2002년 6월이었습니다. 종단 측은 해안스님이 봉운사의 한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안 스님의 은사라는 스님을 찾아가봤습니다. 그런데 종단의 설명과는 달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나을서는 그 네. 네, 그래서 네. 그그 네. 뭐 네. 그 나는못을요 스님, 걔는 저기 어느 분한테 받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어느 분한테? 아니 스님한테 받았습니다. 음, 거기 수계증사라 그런 걸 잠깐 저희들볼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그걸 갖다 종단에다가 말씀하세요. 그걸. 그런데 태고종단 후보부장이 오늘 낮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황경사 같은 경우도 종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거나 발견이 되실 때는 분명히 그거는 어, 위법 조치해가지고 제적 사유가 되면 제적을 하고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가 되고 하는 식으로 어, 정당 방침이 확고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절대 주홍이 아니오다란 그냥 머리만 깎고 이게 저 하나 그 불륜 가사를 도적질에 입고서는 도적질하는 사람이지 태어 종에서 한 사람이 잘못은 같지만 불교 전체적인 건을 그 먹히는 것이니까 예, 박상원 PD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저 해당 종단에서는 그 승려로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은사라는 분은 자신이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안 스님은 오늘 오전까지 저희들한테 수계증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만 결국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 이것은 해안 스님이 해당 종단에서 정식 절차에 의해 승려가 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어, 무속인이 승려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일정한 검증이나 교육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면 오늘날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종단의 후보부장이 처음에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가 다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안타까운 것은 애초에 진정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했더라면 피해자들이 PD수첩에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디 종단에서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의문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아직 우리 사회에는 비과학적인 신비주의를 조장해서 사람을 농락하고 착취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종교 영역뿐 아니라 의료, 명상 등 많은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PD수첩에 알려주시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